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탑이 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크리찬들이 가장 믿기 힘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혜와 지식을 매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인생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말씀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온갖 작업에 대한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주시며 모든 나라 백성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들은 그의 지혜에 대하여 소문을 들은 세상의 모든 임금이 보낸 자들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너희를 그럴듯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여와를 호경외함이 지식의 첫머리이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옵이라 지혜는 한 성읍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 그 위에 여호와의 령, 곧 지혜와 총명의 령이 무력과 용맹의 령이요 여호와께 대한 지식과 경외의 령이 임하실 것이니 그가 여호와 경외함을 기쁨으로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으리라. 지혜는 한 성읍에 있는 열명의 권력자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명철과 예지와 온갖 재능이 뛰어나 예술적인 솜씨로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여 장식에 쓰일 돌들을 다듬어 물리는 일과 나무를 다듬어 새기는 일과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리라.또 내가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고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여호와께서는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능력도 주셨다. 슬기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온갖 일을 하게 하시며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짜는 일, 그리고 그밖에 온갖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네 명의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학문과 지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과 재능을 주셨고 다니엘은 모든 리상과 꿈에 대한 통찰력도 지니고 있었다. 그 비밀이 밤에 리상으로 다니엘에게 계시되니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새세토록 칭송받으소서 지혜와 능력이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지닌 자들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는 기쁜 일과 감추인 일을 계시하시고 흑암에 있는 것을 아시니 빛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당신께 내가 감사와 찬송을 올리오니 이는 당신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당신께 구한 것을 지금 나에게 게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당신께서 임금이 명령한 것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대하여 내가 들으니 그대 안에는 신들의 령이 있으므로 예지와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그대에게서 나타났다 하도다.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이끄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보라, 내가 너희를 늑대들 사이에 양들을 보내듯이 보내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지혜는 한 성읍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 너는 공의를 그르치지 말고 편벽됨을 보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너는 오직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오. 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가 지혜령으로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에게 부를 이룰 능력을 주어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자신의 계약을 오늘과 같이 확증하는 자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는 겉옷을 허리에 동여매고 이스레엘까지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을 기뻐하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며 명철한 자는 지침을 얻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며 스스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와를 호 신뢰하고 악에서 떠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명철을 얻으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구하노니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며 너희가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를 전파하면서 온갖 지혜로 각 사람을 경책하며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가 너의 시대에 평안함과 풍성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베풀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자기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자. 사울은 그가 매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매우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는 그가 백성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모든 군사 위에 두니 온 백성이 그것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복들도 그렇게 여겼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 여호와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거나 부를 구하거나 자기 대적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재판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다. 이제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에도 너에게 주니 너의 평생의 임금들 중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만일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판결한 그 재판에 대하여 듣고 임금을 두려워하였다. 임금이 판결을 내릴 때에 그의 안에 사람들의 지혜가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나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가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으므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더 뛰어나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퍼졌고 모든 나라 백성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들은 그의 지혜에 대하여 소문을 들은 세상의 모든 임금이 보낸 자들이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될 것은 부, 명예, 장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저도 매일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